얌전히 있어야지, 치. 먹고 하고, 치. 얌전히 있어야지, 응? 얌전히 있어야지. 음. 괜찮아, 여기들. 덮어줘야겠다. 한꼬치의 아. 평안이다.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이구 무서워. 접종은 뭐들어하는 분들은 없었어요? 네, 다 네. 가자마자 잘 놀았어요. 네. <웃음> 지금 베이비 캣 사료로 먹이고 있는데. 네. 그 계속 먹여도 되나요? 베비캣 보다는 키튼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아, 키튼으로? 네. 네. 알맹이가 조금 더 크고 애들이 네. 좀 씹게끔 할수 있고요. 아, 네. 지방기가 조금 적어서 애들 좀 베비캣을 오래 먹는 애들은 변이 좀 질퍽질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 기름기가 더 많아요. 아 네. 그래서 막... 갑작스럽게 바꾸면 또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사료 네. 뭐, 좀 여유 있게 남았을 때 섞어서 먹여가지고 네. 네. 변경 하시는게 좋으세요? 네 때마다 조금씩 배워가시면 되세요 처음부 잘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웃음> 자 누굽지나오고 한 번씩 끌어있으면 몸무게 재볼게요 네치 부터 나올까? 치야 에잉 이와봐 그러면은 하루 세번주는데 아침, 목, <뭥> 점심, 저녁 이런식으로 나눠서 아운지 착한 애치는? 예 얘는 진짜 잘해요 눈 만지고 네. 이렇게 손 넣는 연습 앞니, 손가니, 손 넣는 연습. 네. 이렇게 한쪽으로 당겨서 어금니 깊숙히 만지는 연습. 음. 당겨야지 이 어금니가 보이거든요. 이제 아, 연구치가 네네. 나오게 되면 음. 더 깊숙히 어금니가 있어요. 아, 네. 지금 밀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쪽도 당겨서 반대쪽 이렇게 깊숙히 만는 아, 연습. 지금 치는 빠지나요? 다 빠질입니까? 음. 아우 착해라. 네네, 엄청 어. 잘잘 타요. 네. 손도 잘 타고. <웃음> 완전 개냥이네 이거. 어우 기분 좋아 죽겠대. <웃음> <웃음> 어우 쌤 주사 너무 군데. <웃음> 자 주산대. 그럼 맛있었어요. 만약에 다클 네. 때까지 한몇 킬로가 적당한 거예요 고양이든? 네. 솔직히 그쵸? 저는 4 킬로 안 넘겨서 키우는 게 좋겠다라고 음... 표현을 하거든요. 조금만 잡아주요 수컷이 더 크죠, 그다음에. 네. 안 네. 안 그쵸? 그쵸? 네. 음... 무조건 아유, 네. 한 1.5배 정도로 저, 커요 볼격이 치켰는데 네, 네, 이 수컷이 갑자기, 갑자기 커지더라고요 뼈가 틀려요 네, 그러니까. 그 얼굴부터 볼격이 확커지더라고요 네. 어, 얼굴 보통 진통. 동배 이렇게 보면 한 컷이 한 3kg 나가면 수컷은 4kg 이렇게 나와요 고 근데 대부분 얘네들은 야생종이라 먹음만큼 크거든요 음. 미국에 있는 애들은 동영상 보면 막 10kg씩 이렇게 나가요 어? 고양이가요? 등치도 좀, 키도 크고, 몸무게다 응. 이렇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테크니션이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떡볶이 이런 나올 거야? 그 보정하고, 진료를 봐요. 응. 왜? 안 다치려고. 그니까, 이제. 등치 응. 이만한 사람들이 잡더라니까요. 아줌마들도 그렇고, 왜냐면 힘에서 저도 솔직히 좀 딸릴 때가 많아요. 음. 저희 와이프가 제가 도와주잖아요. 네. 수술할 때. 저는 주사는 없는 사람이지만, 붙잡아주는 사람이 힘을 음. 쓰는데, 음. 어쩔 때는, 와, 이거는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 음.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덤비를 해도 있어요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 고양이 목덜미 잡는 거 습관 안 되신 분들 고양이 제가 안 만져요 음. 괜이 만졌다고 내가 다치면 음, 음. 어, 누가 책임책임 책임질 사람 없잖아요 저도 음. 사람인데 저도 다치면 안 되잖아 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올려주세요 라고 해요 음. 그래서 반응을 보는 거죠 애기 반응을 음. 처음부터 순할 것 같아서 돌썩 손 넣으면 음. 저 그냥 한대 맞는 거예요 고양이도 똑같아 그래서 서열적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싸나운 애들은 이제 커서 온 애들 있잖아요. 막 3개월, 음. 4개월짜리 네. 통제 안 돼요. 3개월만 돼도 음. 고양이는 3개월 구주의 성격이 완성된다라고 하거든요. 어, 그리고 얘는 듣게 됐네요 이미. 그래도 사람 손을 탔으니까 네, 사람이 해코지할 네.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음. 근데 길냥이 구조했는데 막 4개월짜리, 5개월짜리 포획해서 오잖아요. 그럼 보자들이 또 포기하세요. 음. 또 딴집에 가고 또 임보 임보 임보 음. 그러다가 오는 게 복망염 오잖아요 음. 최근에도 고양이가 복망염이 그렇게 해서 갔대요 쉼터에서 막잘 돌봐주셨는데 고양이가 너무 착한데 너무 착한데 임시보호를 자꾸 하신 거예요 음. 사, 여건이 안 되시다 보니까 음. 뭐 쉼터 같은 데는 막 50마리씩 이렇게 갑자기 쑥 음. 들어온대요 음. 그러면 이제 막 3마리씩 4마리씩 위탁하다가 이제 조금씩 또 음, 이렇게 또창명을고또 아, 네. 이쪽으로 갔다가 아, 어, 근데 애들이 딱폭망염이래요 음. 왜? 왜? 진짜. 고양이 많은 데서 걸리는 거거든요. <웃음> 한꺼번에 많이 있었다가 고양이 임시 보호하시는 분들도 다 고양이 기르시는 <웃음> 분이세요. 그렇죠. 네. 그럼 음, 또 전염병이 있어요. 또한 한. 전염성이 어 강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음. 다수가 있게 된 몸에서 너무 과면역돼서 생기는 질병이 폭망염이요 음. 음. 진단 방법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어요. 어. 지금 고양이가 청복 안된 질병이 이제 복망염이 제일 연구의 대상이죠 그럼 그게 걸리면 그 체상도 좀 가요? 무조건 죽어요. 안락사에할 안락사 아. 아 걸리면 그냥 죽는걸요? 네. 음. 아니 이게 갑자기 확 잘못되면 안락사까지도 네.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음. 어 치료하다가 그냥 가니까 음. 음. 근데 얘는 한참을 버텨요 오래 버틴 애들은 1년씩 버텨요 음. 음. 배 이만큼 불러오면서 복망염 복수창 다이있거든요 네, <웃음> 그 배치가 별로 없어요, 이게. 응. 막, 1년씩 버틴다니까요, 애들이. 그래서 보호자들이 막 울면서, 아, 이게 계속 컨디션안 좋으면, 아, 그래, 편안하게 보내줘야지라는 생각이 못들 응. 텐데, 응. 어떤 날은 막, 엄청 우울했다. 어떤 날은 또 막, 응. 배에 이래가지고 출렁출렁거리고 다니면서 또잘 먹고 잘 놀아요. 쉽게 못 보내주는 거예요. 음. 그나마 건식 타입은 갑자기 막, 촥촥 쳐지니까, 그런데. 복수 음. 참는 애들은, 버티는 애들은 얼굴 너랗게 돼가지고, 계속 버텨요? 깜짝 놀래요 저도 6개월까지 버텨는 해봤는데 보자고 울면서 알락서 원하셔서 알락서 시켜드렸거든요. 음. 다음 타자! 양고가 양꼬. 그다음 양고가 착하지. 양고나는 양꼬. 얘가 좀 작네? 얘 얘가 제일 작아야. 1.29 1.29? 네. 얘도 많이 큰일 났아고 그럼 겁 많아. 잠깐만 아니.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손 넣는 연습. 음,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입술 당기는 연습. 아네 네. 아, 네, 이빨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저도 네. 잘 맞네. 해도 네. 귀는 괜찮아요? 귀 청소는 다음 번에 설명 드릴게요. 네. 발 반지는 연습도. 발톱 도 잘라봤어요. 네. 잘 잘라가지고. 오늘 이런 법 잘하고 있어요. 잘하시네. 그래서 꼭 이런 거 하기 싫은가 했을 때 응응. 무릎에서 이렇게 먹는 연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응, 응, 무릎. 무릎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응. 사람이 제가 그러잖아요 납치범들이? 유괴범들이 뭐가 꼬들끼죠? 응. 먹을 거 꼬들끼죠 잡으죠 그만 있어, 아, 응. 그만 있어 그히야지 양꼬야 먹고 이따와 아, 이고 뭐? 이뻐, 이래어 아, 저기, 저기, 어디 다어 우리 아빠의 <웃음> 1.54. 1.54. <웃음> 그렇게 많이 하지? 처음에야 나는 내 친한. 그래요? 그때 1.1. 1.1. 음, 1.1이요? 네. 뭐 많이, 지가 1.07. 거의 비슷했네요. 비슷하게 컸어요. 다들. 네. 네. 음. 양고우는 작았으니까 좀 적게 음. 컸고요. 그때 940g 나가서. 네. 양고가 지금 몇 킬로예요? 1.2고요. 둘다 양고가. 1.29. 1.29. 어, 제가 1.5. 어, 그렇게 차이 많이 나진 않는데요? 음. 아, 싫어? 애들 눈도 그렇고 다 괜찮아졌는데요? 음. 네, 많이 좋아졌죠. 약바르고 음. 네. 그래, 결국 차이 지금 별로 안 나는데? 음. 그래서 그 애들이 싸납지는 않아서. 아, 그래요? 사나운 편은 아니에요? 네, 일단, 이제 쫄보가 두 가지 쫄보가 있는데, 공격형 쫄보가 있고요. 음. 어. 어, 그냥, 무서워하는 쫄보 두 가지가 있는데, 음. 공격형 쫄보들이 문제예요. 음. 이런 데 오면 막, 주은데막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아. 그리고 그냥 막털 세워서, 하아, 하 그리고. 근데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보호자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음. 이은 착한 편이죠, 지금. 네. 일단은, 보호자들이, 고양이들은 데려 나가실 생각을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죠맞아 네. 음, 얘네들이 전부 다 사람으로 주면 이제 못 탔은 거죠. 음. 나가는 거, 일단은 무서운 거예요. 음. 그냥 집에서만 생활하려고 그러고. 음. 근데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응. 음. 에이, 음. 음. 음. 음, 맛있었어. 먹어도 음, 잘했어. 주사도 잘 맞았지. 그구 나왔어? 애 나왔어 그래 하니 나왔잖아 틀먹을 고양이 네네. 누구예요? 애니예요 애니 먹을 거예요 틀어 아이고 주사 잘 맞았어? 네네. 케어하고가르 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은 음. 제가 아기 때부터 오신 분들한테 좋은 드릴 게 되게 많죠. 왜 특별한 거 없거든요. 사람이랑 친해지고, 사람이 더 서열이 높다는 것만 가르치게 되면, 음. 제가 병원에, 이제 1년 되고 2년 되고 가끔 이제 병원에 올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동물이 더 좋대요. 렇게 하잖아요. 시간이. 음. 차라리 직장 생활이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길게 일하니까, 음. 내가, 음. 우리 집에서, 와도 문제인 거예요.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보자들 입장에서는 아, 또 힘들다. 아, 애기 예뻐요 하면서 도 아휴, 애들보면서 집을 어떻게 해? 이런 뉘앙스가 있으니까. 해봤다. 나와. <웃음> 집이야. 에휴